핸드메이드 원단으로 옷을 만들 때는 두 원단을 잡고 있는 실을 끊어서 시접을 가르는데요. 재단은 7mm 시접으로 해주세요. 박음질하기 전에 가르는 시접과 안 가르는 시접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가르는 시접은 제거가 쉬운 느슨한 장력으로 14mm 간격의 가이드 박음선을 만든 뒤에 시접을 갈라줍니다. 감침질만 하면 완성되는 시접은 카라 끝, 소매 끝, 여민 같은 끝단이고 그외에 솔기들은 재봉틀로 합봉한 뒤에 시접을 꺾어 넣어서 감침질로 완성해요. 가르지 않은 시접으로 가른 시접을 감싸서 완성한다고 기억하면 어떤 시접을 갈라야 할지 구분이 쉬워요.